4의 네. 제곱근이란 게 네. 예를 들어서 네. 4의 4는 뭐의 제곱고? 4는 네. 2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4의 제곱근은 2예요. 아, 4의 제곱근은 2예요? 아, 2의 어, 제곱근은 4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 어, (4의) 네. (4의) 뿌리가 (2라고) 네. 생각하면돼요 뿌리 근자가 들어가서 아 제곱한수의 네. 뿌리 아 그럼 얘가 (4의) 제곱근이 (4의) 뿌리가 (2다) 이렇게 네. 네. 아 그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아요 아네네 그리고요. 어, 그리고, 네. 제곱군을 다른 말로 루트라예요. 아, 루트라고도 읽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1루트. 네. 그럼 이거는 루트 2예요2루트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등가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